여기는 공평항 수산시장입니다. 음, 아, 엄청 큰데? 어. 음, 짱어. 어. 응. 해삼 좀 짱나지? 이게. 오, 랍스터다. 랍스터 해 주나? <웃음> 와 랍스터 음, 엄청 크다. 화요 얼마 나온 까고 이거 전복수. 네. 몇명 어. 드실까요? 고랑치랑 여기서 나오는 거 이거. 맛있어요, 이거. 이게 이게 고랑치라고? 이게... 고랑치야? 예. 네. 아, 열레미보다 더 맛있는 아. 거. 어, 그럼 고랑치. 이게 서울에서 나오나요 그렇죠. 거건 아. 어떻게 해요, 고랭이? 요거요거는뭐두 마리야, 삼만 원입니요두 마리 삼만 아. 원. 아, 예, 예. 어, 전복치 한 마리 하고 드셔도 되잖아. 요 예, 진짜, 전복치 이거 드셔봐, 진짜 맛있네. 자, 오늘 도랑치. 이렇게 생긴 게 도랑치. 그리고 어, 어, 이거, 에 전복치라고 부르는. 예. 이렇게 해서 오늘 회를 한번 떠보겠습니다. 자, 가운데에 이게 도랑치. 가쪽이 이제 전복치. 맞는 건데, 오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스 딱 포장해 주시네요. 자, 가운데가 도랑치, 갈 쪽을 둘러싼 게 전복치. 이렇게. 접시에 한번잘 담아봤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님들 아, 지금 여기 이제 회를 접시에 세팅을 했고, 자,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가 도랑치. 이건 이제 서해에서 나오는 생선. 이저 처음 먹어봐요 사실. 바다 그 회를 그렇게 많이 먹어봤는데 제가 또안 먹어본 회가 있다니. <웃음> 바다에 진짜 회로 먹을 수 있는 그 어종은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아우. 도랑치. 넘. <웃음> 씹자마자, 쫄깃한 탄성이 진짜, 아, 푸석함 전혀 없고, 쫀득한 게 진짜 맛있습니다. 야. 야. <웃음> 어, 살 탄성이 정말 좋아요. 막 질긴 그런 느낌이 아니라. 자. 아... 아, 이 도랑치. 자, 서해에서 나는 이 도랑치. 아, 치마 굉장히 찰지고 쫀득해요. 어. 입 안에 그 씹는 맛을 굉장히 많이 만족시켜 줍니다. 그래, 아. 하고. 네. 오 진짜 진짜 이거 <웃음> 처음 먹어보니 너무 좋다 이거 아 장난 아닌데? 페리 그게 먹어봤는데 아 저는 거의 탑티어 이런게 있었네 또 아 소주를 본다. 어, 음. 아유, 살맛 탄성 굉장히 훌륭한게 아. 요거 아, 탕 끓여먹어도 장난 아니겠는데? 어. 제가 이거 뼈를 포장을 해왔어요 뼈에 붙은 살은 또 탕을 끓여서 어떤 맛이 나는지 한번 좀점따가또 매운탕도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음 아. 다음은 전복치. 아, 이거 또 젓가락으로 집히는 또 질감도 약간 달라요. 음. 야, 요. 씹는 질감은 요 지금 도랑치보다는 조금 살짝 말캉한 느낌이 좀 있긴 한데 좀더 단맛이 나요 이게 좀 담백한 느낌이라면 이도랑치가 담백한 느낌이라면 이 전복치는 조금 더 살짝 기름지면서 어, 씹을수록 살짝 달달한 느낌이 좀탁커져요좀더 살짝 더 부드러워진 느낌 음~~, 오. 음. 아우, 자, 자자 아우 동해바다의 맛음 음. 이야 이것도 지금 굉장히 식감이 좋고 전복치도 음. 그래도 살 탄성은 굉장히 좋네요 아, 제가 이제 요 도랑치에 비해서 살짝 기름진 느낌이 있다고 했지 막 다른 저 기름 많은 생선처럼 그렇게 기름진 느낌 아니에요. 아 네. 어, 정말 맛있습니다, 둘 다. 와. 자,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 순간 또자또 또 저희 장모님께서 좀 속을 해주셨습니다. 요뼈 가져온 걸로 맛있게 또 매운탕을 또 끓여주셨어요. 네. 아. 어. 역시 매운탕. 어, 이뭐 알, 알도 좀 들어있네. 아, 전복를 먹다가, 뭐 어떤 비슷한 저 생선 맛이 난다라고 좀 생각했더니, 이게 제, 제 개인적으로는 전복칠은 그 놀래미하고 저번에 먹었던 그 복. 네. 고기랑 놀래미가 딱 이제 살짝 좀 같이 저 장점으로 배합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좋습니다. 아. 오. 음. 이 촘촘해가지고 탕으로 끓여도 진짜 맛있네 요걸 회래가 아니더라도 요 통으로 넣고 이제 탕을 끓여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둘다 기름지지 않고 음, 담백한 식감에 아 깔끔한 매운탕이 되겠네요 살 통으로 약간 넣어서 끓이면 아. 아, 맞아. 아아 진짜 둘다 언제 훌륭합니다. 네. <웃음> 대가리, 이제 볼 따고 있는 쪽살 또. 아. 음. 요거 나중에 요거 회, 도랑치 아니면 전복지 회 드셔보실 분은 뼈 무조건 챙겨가세요. 아, 요거는, 나무로 탕, 나은 걸로 탕 끓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 음. 어. 아유 사다. 아 어... 야, 자 오늘 짱어 <웃음> 아까 서비스로 한말 도주셨던 짱어 짱어는 좀 상태가 안좋네요 아... 자 오늘은 아, 서에서 나오는 도랑치 그리고 어, 동해에서 나오는 전복치 이렇게 해가지고 회그 매운탕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아, 기회되시면 꼭 한번 좀 드셔보시길 좀 추천합니다 아, 정말 오늘 이회 아, 도랑치와 아, 이 전복치 아, 요거는 진짜 꼭꼭 꼭 드셔보셔야 될 회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맛이 훌륭합니다 아, 자 그럼 또 오늘 또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